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부산은 오늘 드디어 부산의 전 지역이 한 곳도 빠짐없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어, 원래는 어, 뭐 해수동 중에 해운대 일부, 그다음 수영구는 어, 조정에 남고 동래구하고 해운대구 뭐 일부가 빠지지 않겠나 이랬었는데 어, 국토부에서 통 크게 부산에 멋진 선물을 해주셨네요. 몽당다 풀렸고요. 덕분에 오늘 하루종일 바빴었습니다. 이제 조금 짬이 나서 이렇게 유튜브 앞에 앉았는데요. 며칠 동안 인사를 드린다 드린다 하면서도 정말로 시간이 나지를 않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 기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화면을 보시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 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향 남양주 부분 해제 이런 국토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11월 6일 이제 주정심회의에서 심의를 했고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구 45개 동중 22개 동 마포구 한계동, 용산구 두개동 성동구 한계동, 영동포구 한계동. 이렇게를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번 지정안은 8월 제도 개선 이후에 10월 1일 보안 발표를 했던 보안 방안을 발표를 했고, 11월 1일 날장깐회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대요. 뭐, 어쨌기나 부산은 다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풀린 것과 안 풀린 게 어,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그리고 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있는 것을 유지하는 지역이 고양시와 남양주시에는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은 그대로 유지를 한답니다. 삼성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 공공주택지구, 덕은 킨덱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시에는 다산동, 별내동 이렇게는 유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풀어졌던 지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한다라고 밝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제 적용되는 지역이 또 있는데요. 어,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분양가 이제 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요건이 충족된 지역을 구단위로 선별을 했다고 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해당 구 안에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단위로 핀셋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라 나와 있는데요. 아, 볼까요? 어, 서울 전 지역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했답니다. 투기가 열지구이거나, 그 다음에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가 되거나.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엔드조건입니다. 또는 매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를 했거나 또는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 국민주택규모는 10대1 이상인 지역, 서울은 당연히 다 충족이 됐네요. 음 이번에 이제 지정한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파리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성도한 지역 중에서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을라 합니다. 그 결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구 후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이 됐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동단위 그 지정은 어, 검토 대상 구 중에서 강남 4구는 총 22개 동 그리고 기타 4개 구는 총 5개 동이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남 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몽땅 22개 동을 선정을 했다고 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적용지역을 보면요. 강남구에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이론, 정담 그 다음에 서초구의 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에 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위, 오금, 강동구의 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에는 여의도, 마포구에는 아현동, 용산구에는 한남보강, 성동구에는 성수동 일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소정대상지역에는 경기고양시 남양주시 부산 3개구 등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했던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했다 그러네요. 어,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공양시는 삼성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공공주택지구 아까 앞에 읽어, 읽어드린다네요. 덕은 킨덱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그리고 남양주시에는 다산동, 빌레동은 그대로 조정지역이 유지입니다. 유지. 요자 가격 근거를 쭉그래프를 이렇게 제시해놨네요. 그 다음에 부산은 동네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지역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차트상에는 뭐 옆으로 행보하다가 약간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음, 지정된 지역, 유지되는 지역들에 대한 근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랍니다. 과열이 되면 어쩐다고 해? 재지정한답니다. <웃음> 엄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또쭉 내려가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잘 살펴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Q&A가 나와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 대상지역 해제 배경 어, 1년간 서울 집값 분양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고 뭐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격들이 이렇다는 얘기겠죠 어, 그 다음에 실수유자의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런그국제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는 달리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일부는 사실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 많죠 어, 그 중에 이제 어,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는 부산 남양주 고향에 대해서는 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래, 그래서 다 풀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형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해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재부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진행된 것인지 수차례 논의를 잘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은 아까 요건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라 되어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과거와 달리 과열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음이라고 답을 해놨습니다. 서울 전체 25개구 467개 동중 8개 구에 27개 동만 지정을 했다라고 해놨네요. 전체 그 구의 5.8%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구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 사업은 분양가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품질 향상 비용 물가 상승도 반영되어 어, 건설사 손실은 없고 그 공급 이축 우려는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전체적인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 집을 이렇게 공급할 계획이 어, 수도권 30만 호 3기 신도시에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계획들이 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어, 부산 남양주 고향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한 이유는, 어,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하기로 했대요. 부산 수영해운대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 마이너스 2.4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51%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해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는 어, 서울 및 인근 하남 구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답니다. 어, 인근 지역이 다 날아갔는데 이 남양주 뭐 일부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해제를 했다고 라 하네요. 음. 그 다음에 아까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그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라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서 금방 또튈것 같아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향은 주택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0.96% 그래서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서울 접근성 교통 편의성 및 신축 소재 등 어 거주 그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는 주요 일곱 개 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 그대로 유지했답니다 아까 앞에서 읽어드렸던 일곱 곳그 관계 기관 합동 조사의 조사 대상은 뭐 조사 잔뜩 한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역별 거래 가액별 유형별 주요 의심 사례별 다 추려서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상시 조사 체계 이렇게. 그체계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네요 뭐 잠깐 잠깐 날잡아 하는게 아니고 이젠 계속 조사해야 될 거랍니다 <웃음> 정상거래를 해야죠 그죠 어, 이렇게 부산지역이 어쨌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국토부에서 통 크게 풀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정말로 오늘 하루 바빴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부재중 전화는 몇십 통이 밀려있고요 다 전화 못 드렸거든요 어, 그리고 뭐, 바로 계약서 쓰고 가신다는 분들 때문에 그 계약서 작성하느라고도 너무 바빴고요. 어, 계좌를 뭐 받았던 것들도 있고, 어, 그리고 또 뭐, 원만하게 서로 잘 진행했던 계약들도 있고, 어, 부산이 다 이제 풀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은 조정지역에 뭐, 어, 일반 분양권을 갖고 계셨는데, 어, 이렇게, 어, 세율이, 조정지역은, 계속 55% 잖아요 파는 세율이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세율이 적용돼서 분양권을 처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재개발 지역에 이런 곳으로 옮겨 오려고 할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빴습니다 어, 거제동 거제 이 구역에 있는 그요 거제동은 원래 풀렸었어요 연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갑자기 바쁘냐. 그런 매수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조금 있었고요. 어 그리고 뭐또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뭐 오늘 이제 불렸으니 조금 추세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 오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오늘 근황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어, 유튜브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며칠 동안 유튜브로 인사드릴 여가가 없었습니다. 어, 초롱부동산 유튜브가 구독 1000명을 10월 31일자로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새 구독이 지금, 오늘 현재, 어, 110, 110 지금 5명이네요. 지금 이 순간. 아, 1,115명이에요 구독 인원이에요 지금은 좀 구독 인원 넣는게 좀 가파르고 해서 어, 재개발 정보라든지 어, 부산 지역의 어떤 부동산 근황들이 궁금한 그런 사항들은 어, 짬짬이 유튜브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일에 바쁜 날은 정말 마음먹고 유튜브에 앉아야 되네요 <웃음> 아 너무 바빴고요 내일도 바쁠 것 같습니다 어, 짬짬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